이제 손뼉은, 손뼉은, 어떻게, 해? 손뼉 어떡하지? 손뼉은, 손뼉은, 짝, 짝. 두 팔을 올려서 만세. 둘이서, 둘이서, 꺾은. <웃음> 한 발, 한 발, 쿵, 쿵. 한 발, 한 발, 쿵, 쿵. 자, 손뼉은, 손뼉은, 손뼉은, 손뼉은, 어떻게 손뼉 어떡하지? 손뼉은 손뼉은 짝짝 두 팔을 올려서 만세 둘이서 둘이서 깍끔한발한발 <웃음> 쿵쿵 한발한발 쿵쿵